제가 살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또 급하락하는 상황은 또 처음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 및 전국을 다 보지만 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대구처럼 이렇게 급상승하고 급하락하고 그것도 구별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은 또 처음 보는데요. 계속해서 달서구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대국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 1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310세대로, 뭐좀 세대수가 적은 편이고, 사용성인은 90년 12월 좀 오르게 됐죠. 그리고 위치는 대국동 4-1번지, 평수는 33평, 49평, 그리고 현재 매매가격은 2018년도에 1억 6천 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가 돼서 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20년도에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하죠 그리고 뭐 2억 9천 2억 8천 그리고 최고가는 3억 4천 3억 4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3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가격이 내려옵니다 조금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근자에는 1억 6천 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거의 예전 2018년 19년도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을 내려서 판다는 이유는 첫째는 갭투자가 들어갔다가 빠져서 판매할 거고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잔금을 쳐야 되거나 돈이 필요해서 뭐 아파트를 팔지 않았을까? 그런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급하게 아파트를 팔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거래가 현재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옛날 가격으로 해서 아파트 거래가 계속해서 되기는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데 일단 예전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면 그래도 한두 개뭐한 네다섯 건 정도는 또 많음 여섯 일곱 건까지도 거래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도 예전 2020년 21년도에 2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전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2억에서 1억 중후반대까지 전세가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결국 깡통이 될것 같아요. 또한 아직까지 매매도 32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빠져야 거래가 되거나 조금 시기가 지나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금액은 어느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2018년, 19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굳이 가격을 더 내려야 팔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뭐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은 부분 매매로 40건, 50건 아니면 60건 뭐 다양하게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안 팔리면 결국은 가격은 내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일대의 이 3억대, 3,4억대 아파트들 가격대가 대부분 이와 같이 많이 하락을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대곡동에 위치한 대곡우방타원입니다. 세대수는 432세대, 그리 많은 세대수는 아니고요. 중국은 94년, 건설사는 우방, 그리고 위치는 대곡동 2-1번지 마찬가지 2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평균 평수는 24평, 29평, 44, 46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전 2018년, 1 9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금액 2억대의 거래 금액으로 대부분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2억 6,700만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2억 2,250으로 거래가 되었고 실제 매매가 가격이 계속해서 또 내려오고 있는데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도 한 35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 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공 화성 파크들이 미듭니다 세대수는 359세대 마찬가지 많은 세대수가 아니고 사용성인은 1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곡동 103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평수는 25평 그리고 33평 두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가격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억 8천에서 3억 미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3억 초반 그리고 최고가는 4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현재하게또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2억 5천 2백으로 예전 2018년 19년도 가격보다 더 하락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25평 B타입은 거래 그래 활성화돼서 거래는 안되었지만 마찬가지 예전 가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옛날 가격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는 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21년에 거래된 전세가격들을 보면 3억 3천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어요. 3억 초반. 대부분 3억 초반이죠. 대부분 3억 초반이고, 마찬가지, 근자에 좀 떨어지는 가격들도 2억 이제 중후반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에 21년도에 3억 초반, 중반, 중반대에 전세 계약을 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매가 27건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대공역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초역세권의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급 하락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뭐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와 같이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투자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역세권 부근에 이런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아파트의 가격은 더 내리지 않을까? 결국은 투기 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비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 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하우젠트인데요. 많은 거래는 없지만 3 3평에2 0 1 8년도에 가격대가 3억대 초반대에 시작을 해서 최고가는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뜨믈뜨믄 거래가 되면서 건자에 다시 3억 3백 거의 3억이죠.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왔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 대곡동의 대곡청구아파트입니다. 대부분 세대수는 400세대로 대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사용성에는 92년도, 그리고 위치는 대곡동 77번지입니다. 그리고 42평에 실제적으로 거래는 많이 없었지만 예전 가격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더떨어졌는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2억 중후반대 거래되던 금액이 최고가를 3억 6천으로 최고가를 마지막으로 하고 근자에 다시 2억으로 예전 가격보다 한참 밑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5건의 매물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초역세권이죠. 바로 역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가격대가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뭐 급득하게 하락을 했는 건한 건뿐이 없지만 아직 35건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더 내려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부분 현재 가격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단 이곡동뿐이 아니라 대부분 더블역세권 초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이런 식의 가격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고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생소하면서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부동산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는 입장에서 단한번도 대구에 이런 일이 없었고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도 없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재개발 돈이 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폭락이다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유기적인 압력이 없다면 이렇게 거래 자체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아파트는 대부분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데 이런 저렴한 아파트까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급하악하는 일은 대부분 흔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내릴 때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아파트 투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진천 대동맨션 마찬가지 예천 가격에서 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뭐 달랑 한개 급하락을 했는데 가격대는 마찬가지 예전 2018년 가격대로 거의 내려와서 거래가 됐습니다 1억 9천대 거래가 되고 2억대 그리고 2억 중반대 거래가 되다가 근자에 1억 6천 5배 40평인데도 불구하고 1억 6천 5백 예전 가격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한계가 거래가 되고 그나마 매매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매매까지 뭐 30건 40건이 올려져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원업에 위치하고 있는 하원 태왕타운 입니다 세대수는 741세대, 뭐 나쁜 세대수는 아니죠. 사용성일 95년도에 12월, 그리고 위치는 성산리 501번지. 평수는 22평, 30평, 46평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 활성화가 많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거래 금액은 1억 8천 대 ,000대 9천 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는 3억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오고 근자에 1억 8천 5백까지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갔다. 22평 마상가지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죠. 기본적으로 1억 초중반대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는 2억 가까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억 5천, 그전자에는 또 1억에 거래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 기본적으로 1억 중후반대입니다. 그리고 3 0평 마찬가지 전세가 2억대 초반에서 1억 후반대 그리고 금액은 현저하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대부분 일부 깡통전세로 물려있을 수도 있다. 왜 아직까지 매매가 20건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아파트도 마찬가지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가 급하락하는 사례들 실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화원에 위치하고 있는 화원 이진 케이스빌 주상복합입니다. 세대수는 830세대. 괜찮은 세대주죠. 그리고 사용성인은 2017년. 그리고 위치는 천넬이 918. 기존의 아파트들보다는 더 오래되지 않았고, 뭐 그렇다고 최신축은 아니지만, 은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의 가격에서 20년도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3억 중후반대까지 올라가던 아파트가 최고가 4억 중반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죠. 그것부터 급격하게 거래가 어느 정도 하향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근자에는 2억 8천대 2019년도에 단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4평 A타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초 가격은 2억 3억 후반대 그리고 4억 초중반대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고가는 5억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근자에 미친듯이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되죠. 가격이 3억대로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근자에는 3억 3 0 0 거의 300만원 빼면 3억의 거래가 된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전세도 많이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거의 3억 중반대에 대부분 전세들이 물려있다고 봐야 되고 3억 후반 그 전자에는 4억 초반까지로 전세가 21년도에 대부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정도 전세 거래면 은 대부분 4억 초반, 3억 후반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 깡통 전세에 물려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안나가서 가는지는 몰라도 근사에 그나마 1억 3천 까지 전세를 놓은 사례도 있고 기본적으로 2억대에 대부분 전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매매가 49건이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에 지금 49건이 나와 있다면 더 하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정도로 거래가 되었다면 대부분 이 가격에서 거래되는 게현 시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억 초반까지 내려가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4 9건의 매물들은 이 가격에서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화원역 옆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되는 금액대는 2018년도 최초에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여기 마찬가지 투기 세력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급상승한 아파트 가격도 대단하지만 예전 금액으로 2017년 금액으로 실제 급락하는 사례들도 정말 보기 힘든 사례들인데 이런 사례들이 달수구에 워낙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대구 전체가 이런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대구 구축 아파트의 가격들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물론 아파트를 팔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한 분들 아니면 신축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해서 현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역세권을 떠나서 외곽지로 빠지면 빠질수록 달수구는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물론 달성군도 항의를 해보고 해야 될게 제가 많지만 은 달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렇게 가격이 2018년, 1 9년도까지 하락하는 사례들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